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이게 보니까 아까 막 영상도 있고 막 하던데 아 구글 플레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 설치? 뭐야 어? 어? 여러분 지금 뜬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뜬것 같아요 뜬것 같아요 아닌가? 뭐 여기는 왜또 설치하고 또?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이버에서 하다가 나왔어 지금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여러분 됐어요 안드로이드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바로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 댕꿀띠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시작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됐답니다 자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일 한시간 정도 빠뀌면 갈게요 자여러분들이 같이 네 대한민국 자동의하고요 자, 터치해서 시작하기 오 이게 근데 엄청나게 현질을 해야된대요 현질 많이 해야된다 하더라고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닌텐도에서 이어받아서 플레이가 가능하네요 근데 이제 저, 저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오케이 동물을 초대하자 캠핑장에 동물을 많이 초대해서 떠들썩한 캠핑장으로 만들자 오나비보배따우다자 어? 여러분 이 개와 함께 딱 10분만 대기해주세요 이 개와 함께 딱 10분만 대기해주시면 제가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강아지와 함께 10분만 대기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딱 10분만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자 여러분 구글에서 지금 출시됐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하고 들어가세요 네이버에 검색해 하고 연결 타고 들어가서 깔수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동물의 숲 모바일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동물의 숲 모바일 검색하시고 거기서 연결돼서 다운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